나는 공만 보면 덤벼 나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할 때 너무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해. 다운스윙이 제어가 잘 안되는 이런 분들 그런 급한 스윙 혹은 나는 백스윙 탑을 분명히 짧게 갔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버스윙을 계속 하고 있어 오버스윙을 줄이는 게잘 안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참 손쉬운 교정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백스윙 때 오버스윙이 교정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나,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전환되는 부분이 너무 급하거나, 공 쪽으로 덤벼들거나 하시는 분들, 교정 방법이 같아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법으로 그두 개를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백스윙 템포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을 칠 때, 백스윙을 갈 때, 급하신 분들,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바라보자면, 여기서 느린 속도로 백스윙을 쭉 가다가 점점 급해지면서, 급하게 때리는거죠. 이러면은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전환되는 템포가 굉장히 급해지면서 정확한 컨택 좋은 방향성 그리고 먼 비거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백스윙 올라가는 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클럽이 되게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정방법이 뭐냐? 백스윙의 시작을 빠르게 가져가세요. 대신에 백스윙 탑으로 갈수록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반대로 하세요. 여기서 느리게 출발했다가 여기서 공을 치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빨라지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어지고, 넘어가고, 급하고, 반동에 의해서 제어가 안 되고, 튕겨져 내려와요,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전환되는 부분에 반동이 있으면은, 템포가 급해져요. 내가 여기서 몸을 컨트롤을 잘 한다라면은, 반동이 있어도 공 쪽으로 덤비지 않고, 제자리에서 편하게 치겠죠. 대신에, 그몸 컨트롤이 여태까지 다잘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급하게 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백스윙의 시작은 약간 튕긴다는 느낌이 들어도 빠르게 쭉 보내서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 점점 느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멈출 수가 있겠죠. 백스윙 전환되는 부분이 절대 급하지 않고 공쪽으로 덤벼드는 것까지 없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었죠? 잡을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백스윙이 점점 느려지니까 원하는 위치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 오버스윙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짧은 백스윙 탑까지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백스윙의 속도를 빠른 속도에서 느린 속도로 줄여주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짧은 백스윙에 백스윙 탑에서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부드러운 공쪽으로 덤비지 않는 편안한 다운스윙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스윙 탑을 오버스윙을 심하게 한다. 내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되는 부분이 너무 급하다. 내가 계속 백스윙 탑에서 공쪽으로 덤벼들면서 친다. 그게 제어가 잘 안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올라갈 때의 속도를 점점 높이지 말고 반동을 받아서 공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시작은 빠르게 그러나 백스윙 탑에서 점점 느려지게 감속을 하면서 백스윙을 올라가서 한 템포를 쉬어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백스윙을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으로 이렇게 백스윙의 속도를 줄여가면서 연습을 하시고 실제 공을 치실 때도 지금처럼 백스윙의 속도를 줄여가면서 공을 치신다면 라더 편하게 더 멋있는 백스윙 탑을 그리고 더 안정적인 템포의 스윙을 손쉽게 만들 수있으실거예요자 그럼 지금까지 좀더 안정적인 백스윙탑 좀더 안정적인 전환동작 손쉬운 오버스윙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골프 이경범프였습니다.